네가 나의 발을 물었어 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어, 간지러웠어 게스, 그래서 참 아따 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긁었어 그래도 간지러난가해진 나의 선택은 손톱 십자가 우와 모기다 에이 잠을 못 자겠잖아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잠을 어? 어? 못 자겠어 잠을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 어? 어? 어?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잖아. 어? <웃음> 네가 언제 공부를 했어? 요즘 들어 갑작스럽게 모기가 늘었어. 어떻게 된 거지 여보? 어이. 어이, 잠깐만 저기 모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에 어.. 니피 짤더라 어? 어? 네 아이 진짜 뭐야 어. 아, 아.. 아.. 요즘 워낙 덥잖아요 엄마 아빠가 걱정돼서 여름엔 창문을 활짝 열고 자야지 안 더울 것 같아서 제가 대문 창문 그리고 제 바주에 있는 남대문까지 활짝 열었어요 아, 남대문까지? <웃음> 아니 어쨌든 우리 집은 모기장이 없잖아 근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왜 틀었니? 아야, 엄만 바보세요? 에어컨을 들고 창문까지 열어야 시원하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뭐? 이거 봐봐 내 아들이지만 더 이상 아, 못 참겠어. 아 잡아, 잡아. 아, 아직 어린애잖아. 잡아, 잡아. 아직 잡아, 잡아. <웃음> <웃음> 아이 엄마는 진짜 너무 무식해 아이 얼굴도 무식하게 생겼는데 진짜 무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야 놔 어, 어, 어. <웃음> <웃음> 우리 집에 모기가 많아진 원인이 너 때문이었구나 아니 창문에 모기장도 어 있는데 왜 모기장까지 전부 다 열었어 아이 그렇게 해야 지 바람이 슝슝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그래 그래. 리아도 얼굴에 바람이 슝슝 들어오고 싶구나 얼굴 슝슝 뚫어줘? 어... <웃음> 여보 진정해 이미 모기는 들어왔고 리아를 혼낸다고 모기가 우리 집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책을 세우자 전원 가족 집합 피상이야 음. 음. 리아야. 요루를왜안 나... 데리고 왔어? 모기가 이렇게 많은데. 요루루는 지금 자고 있다니까요? 안 일어나요? 아유, 냅둬. 원래 요루는 무기가 물리나, 안 물리나, 뭐, 어떻게해도한번 자면 안 일어나. 에휴, 어쩔 수 없지. 자, 어쨌든! 내가 각자 모기 잡을 방법을 하나씩 생각, 생각해오랬지. 음. 자, 그럼 리아. 너부터. 말해봐. 아, 저는 홈매트를 가지고 왔어. 음. 이, 음. 이 홈매트 효과 없더라. 아? 이미 들어봤어. 에, 그러면 내거내 거, 거. 자, 슉 에프킬라? 요즘 음. 에프킬라 안 먹겨. 요즘 모기들이 얼마나 강력한데. 어, 어. 하하, 요즘 모기들 보통이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모기향을 피우는 건 어떨까요? 매일 밤 피우고 있긴 한데 아 이거 틀어 나오면은 우리 집에 불날 수도 있고 어? 연기 냄새가 얼마나 시독한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웃음> 아, 이 그냥 이 집은 저 모기한테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게 어때요? 야 세상에 모기 때문에 이사가는 사람이 어딨어? 오하 아, 그리고 이 집은 대출금이 10년이나 남았다고 어이 절대안돼 <웃음> <웃음> 에이, 어쨌든, 다들 방법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은 제발 편하게 자자! 나한테 좋은 생각 있으니까! 리아야, 너 따라와. 오... 어? 자, 리아야, 이 방에 혼자 있으면 돼. 어? 아빠, 무기를 잡는다면서 왜 저는 이 방에 넣어두는 거예요? 들어가. 어? 어? 에이, 여보! 리아는 왜 방에 넣었어? 원래 모기들은 불키고 활발하게 움직인 사람한텐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어두운 방에 리아를 넣어놓고, 그러면 리아한테 모기들이 몰리겠지? 그러면 리아를 리아한테 가서 피를 쫙쫙 빨아먹을 거야. 그러면 모기들이 배불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역시 당신이에요~! 이럴 줄 알았냐? 그게 방법이야? 그냥 니아피를 먹고 있을 때 모기를 잡는 게 빠르겠다! 뭐? 어? 그거 좋은 생각인데? 좋아요. 그럼 니아피를 빨아먹을 때 모기를 잡죠. 응. 음. 음. 오, 오! 오! 아빠! 엄마! 너무 무서워요! 오! 엄마! 아빠! 모기 소리가 들려 음, 여보. 왜? 아무래도 니아를 제대로 물, 물어버린 것 같군. 이 틈에 어, 내가 지금... 응. 응. 모기를 학살하고 올게 리아야! 아빠 할게! 어, 리아야? 어있어 모기! 모기 어디있어 흐흐흐 <목소리> 거짓말이다! <목소리> 야 아빠한테 거짓말 치면 안되지 모기 잡아야 되는데 야 어쨌든 다시 모기 소리 들리면 다시 큰소리로 말해 또 거짓말하면 안된다! <목소리> <웃음> 오! 아빠! 아빠! 어이, 엄마, 아빠! 엔빠아요이번아 진짜 빠 아빠! 아야거짓말이아 어쨌든 아대로 하자. 네. 아거짓말이빠 네. 해봐.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다니 아이 그나저나 이 모기는 언제 오는 거야 아이 모기가 오든 말든 해야 이 방에서 나갈 텐데 아 진짜 정말 답답하게 한단 말이야 아아빠 아, 아, 모기가! 모... 저를 물고 있어 아빠 아, 아, 아, 아, 아! 아파! 리아야 또 거짓말 치면 혼나? 말라니까요! 오! 오! 오! 오, 오 진짜예요! 아 정말이야? 왜 정말이에요? 거짓말 같은데! 아니 아니까요! 빨리 오세요! 아빠 오! 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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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빠가 어네 말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 괜찮아요 아빠 저, 저는 신경쓰지 말고 그 녀석들을 못 지르는데 죄송을알해주세요 저는 여기가 끝끝끝끝끝 이안 돼! <웃음> 여보! 리아 그냥 자는 거잖아. 아이, 둘이서 오빠랑오빠는다 끌어모아서 하고 있네. 그냥 리아를 미끼로 삼는 건 포기하고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잡죠. 좋아! 잡았다, 모기! 허얀 방색기 모기 렌즈 돌리기! 잡았다 모기 주사기로 팽창해주지 쭉하 여보 이제 모기도 다 잡았으니까 이제는 모기 걱정 안해도 될거야 간밤에 잡은 모기 수만 해도 몇십몇백 마리 이제 눈에 띄는 것도 없으니까 그, 괜찮을 거예요 그래 진짜 고생했어 근데 거실하고 방은 다 잡았는데 음. 화장실은 없겠지? 음, 아이 화장실은 없지. 음, 그렇지. 아 어쨌든 편히 자자. 아, 이제 모기 걱정도 <웃음> 끝이야. 자자. <웃음> 음, <잘> <웃음> you oh.